Say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같이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청순하지만 화려해야 돼. <웃음> 이런 느낌 알죠? 자연스럽지만 화려해야 돼. 이런 느낌의 감성으로 저 요즘에는 좀 청순해 보이고 좀 촉촉하고 물광 느낌이지만 화려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팁들 많이 넣었으니까요. 저랑 같이 청순한 듯 화려하게 연말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입술색이 정말 없죠. 그래서 항상 은 컬러 립밤을 발라주는데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주면 좀 색소도 예쁘게 올라오고 좀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처럼 입술색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해요. 괜찮아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예요. 요즘 저의 완전 최애 브랜드. 벌써 한통다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데 오늘 얘를 써줄 거예요. 요즘에 하루가 멀다고 하 하루에 세번씩 영업하는 니들리인데 어, 정말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바로 어젠가 이틀 전에는 니들리가 전품 9900원 세일을 하고 있어서 저 이번에는 니들리 클렌징 젤이랑 그리고 앰플 샀어요. 패드는 이미 아랑픽이니까 안 써본 걸좀 써보려고요. 저는 좀 숨은 꿀템들, 좀 브랜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어, 이거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찾아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업을 했을 때좀 믿고 구매해주시고 진짜 좋다고 후기도 보내주시고 이러면 아 진짜 통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만의 꿀템이 아니라 뭔가 모두의 꿀템이 되는 느낌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 제가 써봤던 패드들 중에서 정말 리얼 순한맛 패드! 얘는 m s g 하나도 안친 진짜 순수한 패드 느낌이에요. 피부도 좀 뽀샤시해지면서 결도 싹 정리가 되고 뭔가 자극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에센스 양이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냥 쓱 문지르면 수분이 뭔가 촉촉하게 채워지는 기분?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저 패드 덕후인데 제가 이렇게 영업하는 패드는 진짜 리얼 뜨루거든요. 완전 좋아요.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입니다. 얘도 저 자주 써주고 있죠. 뭐 영상마다 너무 자주 보여드려서 해가 자꾸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있어서 최대한 맞춰보기는 할 텐데 해가 오늘 지려고 하는지 영 날씨가 안 좋네. 아이소이의 블레미쉬 케어세럼. 저 아이소이는 자주 쓰고 있는데 딱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아이소이를 며칠 전에 이제 공병 하나를 만들고 지금 새 제품을 뜯었거든요. 제가 아이소이는 원래 잘 쓰고 있었는데 오늘 뭔가 어 영업, 영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게 눈썹 보이시죠? 이거 자국. 사실, 열흘 정도 수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좀홍조기가 많이 올라와 있죠. 더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인가? 싶어서 엄청 무서웠다가 열이 금방 떨어지더니 바로 수두가 우두두두두두두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종아리까지. 말도 못했어요. 제 얼굴을 보고 너무 충격받기도 했었고 민감하니까 아무것도 못 바르겠는 거예요. 그때 아이소이를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열흘 정도 딱 지났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피부가 너무 괜찮다고 돌아가도 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대박이다. 원래는 2, 3주 정도 아파야 된다고 했는데 한 열흘 만에 바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거 아이소이 사용했었거든요. 오 역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짱이다. 뭔가 다시 한번 뭔가 신뢰감 뿜뿜 후사가지고 아 이거 영상에서 소개해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저 수두 예방접종도 맞았는데 왜 수두가 걸렸는지 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산 밀크입니다. 저한테 와 성인 수두는 2년에 한명 올까 말까 한데 어떻게 걸리셨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어, 모르겠다고. <웃음> 저 너무 신기했는지 사진도 찍어갔어요. 어 성인 수두에 걸리셨다고요? 이런. 네,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이것도 뭐 채취도 해가셨는데? 자,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다 순한 제품들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피몽쉐의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 밤이에요. 제가 얘는 예전에 써본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응? 이랬는데 그 <웃음> 진짜 응? 응? 음? 이랬었거든요. 그 이번에 수도 아프고 나서 제가 아직 파데를 잘못 발라요. 피부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써봤거든요. 오! 오! 이번에는 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 괜찮은데? 얘는 파데가 아니라 비비크림이거든요. 처음에 색상을 보면 좀 짙은 회색빛이 돌죠? 컬러가 너무 진하고 약간 햇빛, 잿빛이 돌아서 제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를 쓱쓱쓱 발라서 피부에 흡수시켜주면 진짜 스킨톤이랑 잘 어울려요. 저 비비크림 진짜 오랜만에 써보고 영상에서 비비크림을 소개한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 얘는 뭔가 매끈하면서도 촉촉하고 결과? 톤 커버도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얘는 파데 브러쉬나 쿠션 퍼프 필요 없이 그냥 쓱쓱 손으로 발라서 툭툭툭툭 두드리면 끝나요. 진짜 간편하죠? 워낙 파데나 쿠션을 사용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비비크림이 좀 낯설었거든요. 붉은기도 잘 가려주는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저 파데 안 바르고 진짜 비비크림 바르고 있거든요. 피부 붉은기랑 칙칙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톤업시켜주는 커버력과 제형감이에요. 일단 컬러가 자연스럽게 내 피부톤에 맞는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정말 한 번만 속는 셈치고 써보세요. 진짜 얘는 엄청 엄청 편하네요. 오랜만에 아 비비가 진짜 좋았구나. <웃음> 다시 한번 깨닫는 제형감이었어요. 피몽쉐 브랜드 좀 낯설었는데 써보고 어, 여기 거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기 브랜드 것도 더 제가 구매해서 테스트도 더 해보려고요.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려줄게요.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속눈썹 영양제 추천을 했잖아요. 제가 효과를 좀 보고 나서 <웃음> 눈썹에 발랐거든요. 오늘 눈썹 숱이 잘 왔어. 신기하죠? 결이 좀 단단해진 기분? <웃음> 요즘에 신기해서 더 열심히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영업한 힌스 브로우 쉐이퍼. 이 브로우 쉐이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클리어로 눈썹 결을 다 위로 쓱쓱쓱 올려줄 거예요. 눈썹 결 베이스 코팅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 눈썹에 맞는 컬러로 쓱쓱쓱 빗어줄 거거든요. 확실히 눈썹 숱이 좀 또렷해지고 눈썹 결이 환한 느낌? <웃음> 눈메이크업은 간단하면서도 청순하고 좀 쉽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에 꿀템을 찾았거든요. 3CE의 프라이머 섀도우예요. 얼마 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꿀템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이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살짝살짝 묻혀줄 거예요. 손등에서 양 조절 가볍게 해주고요. 먼저 브러쉬로 가볍게 블렌딩 해주고, 손으로 남은 양 슥슥슥 정리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잘 번지시는 분들은 얘 써주면 섀도우랑 프라이머 역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완전 꿀템이거든요. 요즘에 이거 써주고 나서 화장이 잘안 번져요. 완전 좋아. 진짜 짱이에요. 눈 점막부터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눈 꼬리 쪽까지. 길게 길게 빼줄게요. 깔끔한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눈에 음영은 주는 게 좋잖아요. 총알 브러쉬로 가로로 길게 모양 잡아주면서 음영 살짝씩 넣어주고 브러쉬를 세워서 눈꼬리가 가장 진하게 들어가고 앞으로 갈수록 가볍게 음영 풀어줄게요. 지금 사용한 색상은 좀 밝은 피치 색상인데 애교살 음영을 넣어줄 때잘 사용을 하거든요. 아까 프라이머 발랐던 위쪽에 살짝 하이라이터도 잡아주면서 음영 깔끔하게 넣어줄 거예요. 아까 이 베이스만 사용하면 너무 어둡잖아요. 어차피 프라이머 역할로 사용을 해준 거니까 위에다가 섀도우를 올려주면 더 발색도 깔끔하게 올라가고 잘 번지지가 않아요. 기본 베이스 색상이 예쁘게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 어떤 섀도우를 올려도 잘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아까 사용했었던 힌스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 살짝만 잡아줄게요. 전 아까 썼던 거라서 그냥 귀찮아서 이거 쓰는데 얘가 써봤을 때 그림자 넣기에는 조금 진하거든요. 정말 살짝씩만, 아주 살짝씩만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스무더에서 가장 진한 색상. 아이라인은 너무 길게 빼면 어색한데 음영은 길게 빼줘도 어색한 느낌이 잘 없거든요. 내가 음영을 넣는 데까지가 눈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음영 정말 진하게 넣어주거든요. 뒤에가 뒤트임한 것처럼 길게 음영을 빼줄 거예요. 눈 앞쪽에는 음영을 안 넣어주고 뒤에만 길게 길게. 얘는 삐아의 소울 브라운이에요. 제가 잘 쓰는 컬러거든요. 눈 앞머리도 점막 가까이 붙여서 음영 살짝 넣어줬어요. 지금 쓰는 거는 어퓨의 봄투비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 눈 꼬리에만. 하프이프 무드 에버 팔레트의 썬릿 뮤즈예요. 어? 오늘 얘로 그냥 글리터 살짝 넣어줄 거거든요. 눈 위에 가볍게 손으로 블렌딩해서 살짝 글리터 얹어줄게요. 꼭이 컬러 안 써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글리터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니스프리의 빈티지필터 블러셔 팔레트 두 번째랑 세 번째 색상 같이 아까 사용했었던 스무더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밝은 컬러를 하이라이트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쉐이딩은 투쿨포스쿨이에요. 콧대는 눈썹 앞머리를 가장 진하게 넣어서 쓱 풀어서 어이 눈썹이 자꾸 신경 쓰이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